나처럼 굵직한 사람이 있는 곳이구만 기운이 좋아 아무리 주변에서 나를 공격하고 관제 구설이 들어와도 집에서 보호해주는 기운이 있어요 벙커 벙커, 어. 벙커. 근데 너무 세. 기운 눌려서 사람이 죽어 나갈 수도 있고요 병을 얻어서 나갈 수도 있고 이런 자리도 진짜 아무리 없잖아요 죽을 때 먹고 살범은 돈이 딱 일정하죠 이게 잘 내려도 옆으로 세어 노리는 사람 많아 근데 출처가 없어. 어떻게 찾을 방법이 없는 거야. 손자가 검은두님 있다. 근데 걔를 모르는 거야. <목소리> <목소리> 안녕하세요, 연수당입니다. 아 무겁습니다. 뭐가 무겁죠? 인삼해도 무거워. 아하. 제가 약간 무거운 거 가져왔는데 <웃음> 싫어 이런 기운 느끼는 것도 참 무당 같고 좋아 <웃음> 선생님이 저번 편에서 털을 너무 잘 봐주셔가지고 한번더가져왔습니다 네. 제가, 한번더 아, 제가 네. 더 불러드릴게요 서운씨 나처럼 굵직한 사람이 있는 곳이구만 저... 명도 길다 이터에만 그렇게 있었나? 큰 소리를 내고 싶은데 큰 소리를 못 내네. <웃음> 이러고만 있어 드러내지도 못하고 나아지도 못해. 가다 삼천보를 빠지지도 못하고 못해 처먹어가지고. 여기... 많은 일, 큰 일도 했어. 결과가 안 좋아서 그러지. 음. 금전은 좀 어때요? 금전은 많아. 여기에 지금 자체에 많아요? 음? 많아. 금전이 많은 거에 금전 운이 좋은 거예요? 그 장소는? 금전이 많은 거지. 금전 운이 많은 게 아니라. 금전 운이 많은 장소 많지 않아. 금전 운이 많은 사람이 가서 금전 운을 끌어 갖고 오는 거지. 기운은요? 이터 기운? 네. 그분들이 정말 좋은 기운을 가지고 있어서 그 자리를 좀 유지를 하는지 궁금해요. 사면 조가니까 오갈 데 없으니까 그 자리를 유지하려고 애쓰고 있는 거지 뭘. 앞으로도 잘 풀릴까요? 이게? 맨날 뭐가 풀리긴 풀린데잘 되는 사람을 갖고 와야 잘 되지. 나물고 나오지 말고. 아, 그러면은 전을 찾을 수 있을까. 본전? 본전은 무슨 본전을 찾은? 입다으로 살아야지, 살아야지.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응. 금전이 많다고 하셨잖아요 응. 그걸 좀 뺏길 수도 있나요? 모르는 사람은 많지 근데 그 실체가 불분명해서 명확하지가 않다 제가 이거 어딘지 좀 알려드리고 좀질문 해볼게요 응, 응, 응. 여기가 전두환 씨 연희동 집이에요 왜 응. 가져왔냐면 최근에 손자가 SNS에 응. 여기에 검은 돈이 묻혀져 있다 어, 여기에 검은 돈 죽을 때 먹고 살 때만큼 거기 이딱해 가지고 어. 제가 가져왔는데 어느 정도로 좀 많은 기운이 좀 있어. 봐 봐라? 일정해. 그터에 기운을 써 주신 게 일정하죠. 네. 글자 획수나 네. 이게 잘 내려도 옆으로 새 했어. 그러니까 왜쓸수요 마무리가 안 됐어요. 이거를 좀 해석을 해 보면 네. 이거는 노리는 사람 많아. 근데 출처가 없어. 어떻게 찾을 방법이 없는 거야. 아는 사람이 어디서 얼만큼 어떻게 있는지 몰라. 아까 그랬잖아요, 피디님. 네. 손자가 검은도님 있다. 근데 걔도 모르는 거야. <웃음> 있는 건 맞는 거냐? 있긴 있지. 팩트는 맞네요. 팩트는 있지만 걔도 실체를잘 모르는 거야. 모르는데. 모르는데 뭔가 이슈몰이 모르 있잖아요. 어그로 끌기 이런 것들. 보호와 무슨 스크린 골프장과 함께 뭐 고, 거기, 거기 거. 거. 장난 아니에요. 어, 어, 어. <웃음> 기운이 좋아. 뭔가 바위의 기운, 돌의 기운이 네. 좋거든요. 그런 그게 안, 있으면 기운을 높여주는 건가요? 그 터의 기운이 좀 그래요. 뭔가 음. 산을 좀 둘러싸여 있는 듯한 기운이 있어요. 보호하고 내가 보호받을 수 있는 아무리 음. 뭔가 주변에서 나를 공격하고 관제 구설이 들어와도 그걸 처리할 수 있는 보호막이 있는 집에서 보호해주는 기운이 있어요. 어, 벙커! 벙커! 어... 다른 뭐 기운적인 거는 조금 좋을 수도 있는 거네요? 그쵸. 기운으로는 너무 좋죠. 누가 들어가든? 어, 그쵸. 어... 대통령이시잖아요 그것도 그냥 나라빠 아니잖아 그런 분들이 살수 있는 곳 이런 좀 높은 직위에 가지고 계신 분들이 들어가는 장소는 뭔가 기운이 달라요 보면... 달라요 그것도 기운이 세면 그걸 내가 받아들일 수 있어야 돼 받아들이고 내가 합을 붙일 수 있어야 돼요 오... 그 자리는 근데 너무 세 근데 나는 약해 그러면 기운 눌려서 사람이 죽어 나갈 수도 있고요. 병을 얻어서 나갈 수도 있고, 거기서 못 버티고 내가 나, 나가야 돼요. 못 살고. 이런 자리도 진짜 아무것도 없잖아요. 결론은 어. 그럼 손자의 말은 맞는데, 맞는데, 명확한 건 아니다. 결론은 뭔가 좀 환수가 뭐 불가능할 수도 있다고 음, 좀 그쵸? 얘기를 하더라고요. 어. 없죠, 없죠. 없어요. 진짜. 그러니까 모르는 거야. 어. 내가 피디님 주머니에 얼마 있는지 모르듯이. 어. 얼마 있게요? 없어. <웃음> 아, 진 <진짜>, 정답. 알잖아요. <웃음>